까꿍 황금마차를 만들어줄게 뾰로롱, 뾰로롱 뾰로롱 뾰로롱 얍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이오야, 황금 마차 타자. 이거 내 거야? 벨르에서 강아지 유모차를 협찬해 주셨어요. 와우, 내 멋진 스포츠카네. 우리 한번 산책 가볼까? 승차 좋은데 유모차 너무 편해 양면 매쉬창으로 되어있어 답답하지 않아 지퍼가 있어서 내다볼 수도 있고 신난다 요나와신다 손잡이가 미끄럼 방지 스폰지라 너무 좋아 수납 받침에는 핸드폰도 넣을 수 있고 물병이 딱 맞네 하네스 고리가 안전하게 이중으로 되어있어 반수 테스트를 해볼게 오! 우리 다 챙겨나가는데 바퀴에는 충격 흡수 기능이 되어 있어 360도 회전바퀴라 운전이 너무 편해 앞바퀴는 이중바퀴야 경사도 테스트를 해볼게 미끄럼 방지 스토퍼가 있어서 전혀 미끌리지 않아 와 진짜 리무진을 상 여기 너무 멋지다. 내가 한번 앉아볼게.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 70kg도 끄떡없대. 네, 이모차 괜찮아? 바스킷 분리 후 카시트로도 사용할 수 있어 까꿍 <웃음> 친구들아 이모티 타봐 진짜 편해 다음에 또봐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